우리는 테스트를 위해 큰 제품, 녹색광 3개, 작은 제품, 녹색광 5개, 백색광 5개,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자 10분께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직구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직접 구매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막상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구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비선영님께서 의뢰하신 지어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낚시를 안합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리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께 테스트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지어등에 관한 구독자들의 테스트 요청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중국산 지어등을 구입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지어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탐조등형 지어등입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요 가격은 42A 배터리 포함 24만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꽤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제품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게는 2.4kg, 상당히 묵직하고요. 튼튼한 알루미늄 몸체로 제작했습니다. 발열은 잘될것 같아요. 제품 설명에는 LED 출력이 80W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해본 결과 이 제품의 출력은 30W였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2배 뻥은 기본인데 3배 가까이 뻥을 쳤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전원을 키면 팬이 돌아가거든요, 냉각을 위해서. 그런데 팬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에 팬을 대볼게요. 이 부분은 삼각대를 꼽는 구멍이고요. 이 제품은 삼각대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제품과 함께 구매하는 삼각대는 부실합니다. 제품 무게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삼각대를 따로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완충하면. 최대 밝기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믿음은 안되겠죠? 제 생각엔 5에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집버든 같은 경우 밝기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렌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뭐 레이저까지는 아니지만 빛을 좁은 구역으로 집중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제 쪽으로 지퍼등을 비춰줄 거예요. 전원 한번 켜주세요. 첫 번째 켜면 제일 강력한 빛이 나오고요. 길게 눌러주실래요? 예, 색깔이 바뀌죠? 또 길게 눌러주세요. 파란색인가요? 아, 요거 무슨 색이지? 애매하다. 이게? 보라색. 보라색? 진짜? 다음. 또 파란색이잖아. 뭐 어쨌든, 예, 예 다시한번 길게 눌러주세요 이 색깔을 제일 많이 쓸것같고요 짧게 눌러주세요 짧게 누르면 밝기가 3단계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제품이 꺼집니다 한국에서는 집어든 하이퍼 인폴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엔 30W 짜리도 쓸만했지만 지금은 100W가 넘는 집어등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직 30W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집어등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량이 많고 가장 구매평이 좋은 제품을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비선영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테스트 한번 해 주실래요? 예 나머지 한 대는 바다 낚시를 즐기는 밤놀자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어등 밝게 만들면 성능이 좋은 건가요? 저 밝게는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ED 중에 초고출력 LED가 있습니다. 한번 준비해봤고요. 싸워볼까요? 이런 거 이용하면 실제 출력 300W 집어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 지금은 요건 60W 한개한 조각에 이런거 한 대여섯개 달면 300W 금방 넘어가요 물속에 넣고 사용하는 수중 지어등입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을 준비했고요 이런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로 중국산 지어등 중에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중 지어등입니다이두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둘다 12V 지어등이고요 알리 익스프레스 표기 기준 큰 것은 130와트 작은 것은 100와트급 조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뻥 스펙이고요 실제 측정한 결과 큰 것이 80와트 작은 것은 5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작은 집어 등의 가격은 알리에서 배송 포함 15,000원 정도고요 큰 제품의 가격은 88,000원 정도입니다 두 제품 모두 평점은 4.8점 이상 구매량도 꽤 됩니다 괜찮은가 봐요 이 작은 제품은 줄 길이가 5m, 큰 제품은 10m입니다. 이 작은 제품 같은 경우 물에 둥둥 뜬다고 합니다. 봉돌과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두 제품 모두 녹색, 청색, 황색, 백색 광을 구입할 때 선택하셔야 합니다. 큰 제품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와. 테스트하면 소비 전력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와 발전 네. 눈부셔 끄자. 그렇죠? 작은 제품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요건 견딜만 하다 네 귀엽네 예, 5W 정도 됩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 큰 제품 녹색광 3개 작은 제품 녹색광 5개 백색광 5개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자 10분께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웃음>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전화번호는 남기면 안돼요 개인정보보호 <웃음>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리면 그때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 분께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 일부, 일곱 분께는 작은 거 하나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하고요. 테스트로 받은 제품은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사용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 답장으로 아 이거 써보니 괜찮았다. 나빴으면 아 이건 정말 쓰레기다 이걸 어떻게 써 또는 이런 점이 개선되면 쓸만하겠다 라는 의견을 적어주세요 여기 큰 제품은 몇달전 신박TV님께 테스트를 의뢰했습니다 좌대에서 집어등으로 쓰기 좋고요 지금까지 써본 수정집어등 중에서 가장 밝았다고 합니다 갑오징어 낚싯때도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그 제품은 신박님이 잘 쓰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가로 교체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으로 중국산 집어등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낚시를 안해서 리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대신 테스트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테스트 신청해 주세요 어, 신청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웃음> 네. 마무리 할게요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